안녕하세요. 두바퀴 채널의 행라입니다. 안녕! 오늘은 춘천까지 자전거 여행할 거예요. 오늘은 팔당까지 가려고 했는데 지하철이 덕소까지 밖에 안 가지 뭐예요? 최길알 드디어 시작입니다. 잘 다녀볼게요. 주말 아침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는 이 기분이라, 너는 춘천까지 갈 거예요. 덕소역에서 팔당 양평 방향으로 라이딩. 아, 바퀴 크기가 달라요. 내가 저걸 따라잡는다는 건 엔진이 정말 좋아야 하는데. 접어드니 팔당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바람이 유난히 시원하게 느껴진 구간이에요. 자전거 신호도 갬성이 느껴집니다. 드디어 능내역이에요. 현재는 기차가 다니지 않는 폐역으로 데이트 장소로 핫플레이스를 합니다. 조금 더 가면 나타나는 양수철교. 사실 양수 철교를 지나면 북한강 코스가 아니라 남한강 코스 따라 양평으로 진입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라 그냥 왕복합니다. 예전에는 기차가 다녔는데요. 지금은 드라마나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배경이자 자전거 철교. 기차에서 자전거로 전환되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시간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주변에 카페, 쉼터, 화장실이 있으니 잠시 쉬어가도 좋아요. 춘천은 양수철교 아래 북한강 코스 진입로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북한강 코스로 갈라지는 곳은 철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춘천 신매대교 방향만 보고 따라갈게요! 양수철교 아래로 내려오면 옹길산역이 바로 근처에 있는 것도 참고하세요! 곧이어 물의 정원도 나옵니다! 남양주의 대표 데이트 장소라서 빨리 지나가고 싶네요! 하지만 잔잔한 운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북한강 코스는 풍경이 이국적인 게 특징이지만 물러리터가 많은 것도 특징이에요 아주 가끔 자전거도 물놀이하는 곳이 등장합니다 전기자전거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요 남양주에는 일반 도로와 종주 코스가 만나는 구간도 있는데요 차량과 행인이 자전거도로에서 지분행사를 할수 있으니 특별히 조심하세요 다시 시원한 강바람을 만나 한적하게 힐링라이딩 벚나무 아래는 벚지 열매가 지천으로 떨어져서 톡톡 터지며 바퀴사이에 끼지만 소리가 재밌습니다. 세터삼거리 인증센터 개성역을 2.5km 남겨뒀네요. 반갑다 냉장고 터널! 안는 힐링코스 왠지 자아성찰과 번뇌가 해소되는 기분이랄까요? 마하반냐 바람일다 신경 <웃음> 북한강 코스엔 벌써 해바라기가 한창입니다 대박 살다보니 자전거 타는 꽃이 지나가는 걸 보네 아 몹쓸 신기함이란 이곳에 도시락 싸들고 와서 소풍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슬슬 배도 고파오네요 4평쯤 들어오니 주변이 더 한적해집니다. 장비만 있다면 자급자족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요즘 미국가제가 그렇게 나온다는데? 청평에 도착했습니다. 덕소에서 10시에 출발해 1시쯤에 도착했어요. 청평 시내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메뉴는 냉면과 육개장! 북한강 코스길에 냉면집 간판과 함께 200m 표시가 있길래 가봤어요. 여기 주민들은 다들 비빔냉면 주문하던데 그게 시그니처인가 봅니다. 육개장은 조금 싱거웠지만 물냉은 괜찮았어요. 사실 라이딩하면서 한적한 차박 캠핑지도 탐색중인 두바키씨 그래서 눈과 발이 동시에 바쁜 중입니다. 청평생태공원 플랫폼 인증센터 지나갑니다. 근처에 고즈넉한 시골 풍경도 나타나죠. 그리고 그곳을 지나는 경춘선 전철을 보면구간 점프 이혹에 빠진 두 바퀴죠. 생명보존이 어려울 것 같은 무서운 다리를 지나고 좁은 다리를 건너니까 다시 또나타는 터널형 냉장고. 너무나 시원한 곳. 전철의 에어컨 대신터널냉장고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터박씨는기보다더 크죠. 대신 전스로틀로당기고있습니다스로틀습전다도여기엄했예쁘다그생각했어 네. <웃음> 저쪽 길로 이렇게 가야 되죠. 네. 아, 감사합니다. 침매 네. 대교, 네. 웅기산역녕 작골 시장으로 가시죠. 네. <웃음> 바닥에 수놓아져 있는 제2회, 제3회. 자라삼 재즈 페스티벌 어휴 이건 제 4회 오 손도장 손도장 김용수 김경현 말로 예! 자라 아일랜드 <웃음> 우와 시원하다 경광교 인증 센터 경치 너무 좋다. 나는 쓰러틀 뻥 맞았어요. <웃음> 땡겨 땡겨. 달리는 거안고 땡겨. 쓰러틀 뻥. <웃음> 오 예쁘다. 경강기요. 아 바지 너무 시원하겠다. 오 배지나가는 거 봐. 매매수 탐겨. 오 물놀이 하는 거 봐. 소화되셨으면 드디어 강원도에요, 춘천이다. 강원도 춘천시 남편면 드디어. 어 예. 오 앞에 아저씨. 엄청 시크하게 나 오른쪽으로 간다. 이러셨어요. 오오레이바이크나 이야. 아주 그냥 놀기 여기 다있구만 저거 힘들어. 안녕! <웃음> 대박! 땅콩 도는 거 봐! 오, 나무도 있어. 커. 여기는 백양리 뛰어! 카페 구강촌역이고요. 터널은 드라마 빈센조 촬영지입니다. 신메대교 19.5km. 강촌에서 자전거 충전 겸 체력 충전 겸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수로 투뽕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뽕꽂이를 꽂아야 돼요. <웃음> 그런 다음에 이콕구목에다가 뽕을 꽂아야 되죠. <웃음> 다다른 춘천 초입 진입로 댐이 보이기 시작하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신메대교 인증센터로 가려면 직진해서 왼쪽 스카이워크와 중도 물레길을 거쳐 춘천 시내로 바로 가려면 오른쪽 댐 뒤에 있는 신영교를 건너서 왼쪽 터널로 진입하면 됩니다 자전거는 왼쪽 자전거길을 따라 이동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긴장해야 합니다. 1km 앞에 의암호 스카이워크로 이탈해야 강변 자전거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1km 정도 달리면 중도 물레길을 따라 춘천 시내로 이어지는 의암호 스카이워크가 등장합니다. 의암호 스카이워크 간판이나 이탈 경로 표시가 크게 있는 게 아니니 주의하세요. 귀냥온거 스카이워크는 건의로 보고 가야겠죠? 오, 방금 유리에서 소리난 것 같은데 빠지지마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빠지직했어, 내가 밟으니까 아 이거 진짜 무섭다 안 무서운데 어떻게 <웃음> <응. 응, 응. 웃음> <웃음> 안볼 수가 있어 저걸 도 쓰러틀뽕 맞고 있네 뒤에 노전나 아저씨 서있는데 <웃음> <웃음> 앞에 쓰러틀뽕 <스러플복> 맞 맞고 있네 <웃음> <웃음> 여기도 빈센조 촬영지네요 송중기의 키스 씬이 있던 곳입니다 와 멋있다 여보세요 공지천길로 왔는데 음, 지 여보세요? 핸드폰 당근마켓을 팔았냐? 왜 전화 안 받아? 어? 전화 소리 이제 들었어 현금 1억짜리 내 지갑 들고 어디로 사라진 거야? 나 돌아서 왔다고 계속 찾다가 너 앞에 갔나 싶어서 서양강 처녀상 앞까지 왔어 북한강 따라 자전거 타고 북한 가게? 공지천길로 왔는데? 서양강 처녀가 웃겠다! 헷갈림 주의하세요. 공지처는 황금비닐 테마거리에서 곧장 직진이고요. 보통의 하천길과 다르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 여기서 두바키 씨는 <웃음> 다행히 좋은 분들에게 휴대폰 빌려서 전화했습니다. <웃음> 이분들 없었으면 나너못 찾았다. <웃음> <웃음> <웃음> 큰일 날뻔했다. 큰일 날뻔했어. 지금 전화기도 잘하네요. 어떻게 전화를 둘다 가지고 있냐고. 우리 게 하려야 내 얘기는. 낯선 이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는 게 쉽지 않을 요즘 같은 세상 자신들처럼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 도와주고 싶었다는 두 은인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려고 했던 구봉산 전망대는 내일로 미루고 뒤풀이하러 닭갈비집 갔어요 춘천 터줏대감이자 아주 오래된 숯불 닭갈비집입니다 여기 현지인 분들은 주로 돼지갈비 드시던데 우리는 늘 그렇듯 아, 닭갈비 매너있게 로동주와 함께 단백질 섭취 출발할 때입니다 띠링띠링 맛있겠다 이편 예고입니다 다음날 구봉산 전망대와 중도에 가는 두바캐시 관심있게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는 선물도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띠링띠링 행나.